안근 여기 공항 근처요? 부거왜있들어뭐 응. 했다고 응? 힘들어? 맞지? 뭐 했다고 힘들어? 어? 뭐 했다고 힘들어? 어? 뭐 했다고 힘들어?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이 나이, 나이, 나이, 습니다이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, 나이 한국말로는 회. 네. 응. 베트남 먹 수지. 아 그래? 어. 여기 마치? 네, 이거 탈색소에, 네. 네, 아, 제주가 있는 거예요? 다른 거아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? 다른 거. 이름 다르잖아. 이렇게. 저기서 사서 이분을 따라가 그러면은 위에 자리가 있어 식당 거기서 기다려 그러면은 갖다 줘됐 그때 누구랑 왔 친구들이랑 여친 어, 아니야? 여친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아 옛날 여친이랑 본적 있어. 근데 지금은 너가 여친. <웃음> 기억 나와? <웃음> 기억 잘 안. 기억 없어. 맛있어? 맞아. 맞아. 마셨어 마셨는데? 아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맞아. 본야. 야아니야고이 이거 이거 진짜 아이거거안 돼. 아이 참. 하인, 하인 참. o 도이 음. 嗯啊弹弹咧索索索무索索미 응? 무 Cái n à t 이안 너무 바쁜 거같네 아, 불러, 응. 안 불러? <목소리> 아니? 잠불러? 응. 잠불러? 오. 네아 까미메. 그냥 이안 먹었어. 응. 나만. 응. 근데 내가 많이 먹었지. 아 기다다 먹고 싶다 우리 국물 먹고 싶어서? 응. <목소리> 음, 이 아니.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거. 이 n 이이 카메라 바보그 카메라 바 가보. 뭐 알아 보기아보고 음. 여기, 여기 보고 몰라 음. 어손면보다 몰라 바보뚝뚝가대요맞가맞 가면 가보. 진짜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지 와그 매운탕 응. 많아 어안 나요. 거의 연육 같 h I know. For your new 나 u p Oh, 맛 o u know, you 좀 n 요즘 민민이 섞어 감자 이럴때 엉덩이 될수있내 말했지 처음에는 먹기 힘든데 점점 먹다보면 음. 익숙해진다니까 카페인 중독 카페인이 커피 안에 있는 게 카페인이잖아 중독이라고 마약처럼 중독 아이고 그러면 하루에 한 잔, 괜찮아? 괜찮나요? 안사는 괜찮아 <웃음> 응. 예쁘다 응 여러분 여기도 예쁘다 근데 배터리 없다 이게.